상의를 하지 난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음. 이렇게 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 어. 그리고 네가 뭐 너도 준비한 게 있으면 나도 할수 있으니 어 받아줄 수 있으니 언제든 해라 그래서 뭐 캐릭터별로도 다 다르고 음. 상의 안 하면 그건 이기적인거지 상의는 기본입니다 드라마든 영화든 뭐 어떤 연기에 있어서 애드립을할때할 할 때는 무조건 상대 배우와 논의를 해야돼요 안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연기를 하는거예요 그렇다고 뭐 모르겠어 <웃음> 재밌.. 재밌어야 되니까 일단 보시는 분들이 프랑스 인도네시아, 아까는 인도네시아 음, 우연이를 들고 대문 앞까지 가는 거? 없지,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음. 없는 건데 공연 처음이랑 왜냐하면 이 모래시계라는 극이 즐거울 수 있는 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좀 이 웃을 수 있는 장면이 별로 없어 그래서 뭐그 정도 씬에서는 아,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음 하고 있어요 사랑은 안녕하세요. 안 이제 극장에 도착했습니다.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오하세요안녕하들요안들하세요안녕 끝나고 조심히 가고 그리고 오늘 공연도 재밌게 봐주고 열심히 할 테니까 자 어, 여러분들 더우니까 음, 물 많이 드시고 시원한 거막 이렇게 좀 아이스크림 이런 거보단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을 것같아 난 그럼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 안녕